헬스 후 쓰러져 사망,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 신장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04540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5년경 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뒤 샤워실 입고 탈의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급히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과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샤워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자 제는 망인이 샤워장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망인의 머리가 샤워장 바닥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들은 바 없습니다. 고혈압성 심장병,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이 사건 사고 당시 희멸관계의 질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격한 뇌출혈의 증상과 대내 피질부의 외상성 좌상은 서로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의 외상이라면 통상 두개골 골절이나 뇌자상 흔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경우 골절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출혈성 뇌자상 등 뚜렷하지 않은 점 반충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기보다는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